하이엄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준비해가지고 서면을 가야합니다 아침에 오는 엄청 춥더라고요 꽃샘추위래요 두꺼운 옷이 없어가지고 친구가 당일치기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진짜 짧게 저도 저녁에 알바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점심 먹고 카페 한 군데 갔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입술필러 맞은 지 5일째 되는 날이에요 첫날에 비하면 많이 뭔가 빠밤한 기분이 갈아앉았단 말이에요. 두달 안에 오늘 리터치 받을 수 있어서 더 빠지면 리터치 받으려고요. 화장 거의 다 입고 입술만 바르면 되는데 뭘 바른단 말이에요? 저가즘립 유목민이어가지고 호부터 갈아입고 립 바르려고요. 오늘 부산 춥다 고해가지고 오늘 히트텍 입고 긴팔 티셔츠 입고 이 위에 맨투맨 입을 겁니다. 요런 느낌. 입술 뭘 바르지? 마스크를 안쓸 거라서 입술을 정해야 되는데. 펠러 <웃음> 받고 입술을 가장 처음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매하려고 사입한 가방인데 아직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오늘 들고 다녀보려고요. 이거를 팔아도 될지 생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챙기고 챙기고 아 챙기고 핸드크림 챙기고 거울 챙기고 으 아. 준비 다 해서 이제 나가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맨투맨에다가 치마를 입었는데 안 보이네. 이 치마는 제가 팔려고 사입한 치마인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핏은 예쁜데 치마에 보풀이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가격 대비 소재가 좀아쉬워가지고 진행을 안 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는데 카메라 크고 서면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거든. 배송 메시지에 호피 니가 편지를 나한테 읽을 생각을 못했지. 바로 안 읽히거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동에가 맞아, 배송이 엄청 밀릴 때여가지고 싹이 급급해서 싸고 이렇게 한박퀴 보냈는데 니가 얘기해줬나? 내가 다시 누가가봤는지 개봉 메시지에 응원한다면서 화이팅! 그런 태모가 답받아가지고토핑으로 보기도 남겨줬거든 보여줄까? 근데 내가 스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야 옷만 올렸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이연이 하는 거니 스타일이냐고 자기한테 찬성이라고 뭐각 진짜? 여기 아. 봐봐 크림 <목소리> <되게> 맛있더라 <목소리> 야, 야, 들로와들로와얼굴하 <웃음> <이리> <웃음> <웃음> <응. 웃음> 마쳤고요 영상이 너무 천천히 올라와 가지고 거의 한시간 넘게 네,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영 꼬리꼬리 하네요 <목소리>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이 날짜 자막을 안 넣은 거예요 다시 영상을 파일로 꼽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돌았네. 왜 이렇게 더럽네. 대화 브이로그는 러닝타임이 길어가지고 8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뽑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올리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생생 내는것 같네. 아닌 거 아시죠? 영상 다시 올리는 중이고요. 네 15분 남았답니다. 징어젓갈 그리고 저의 최애 김 광청김이랑 해가지고 점심을 예, 먹어보려고요 파김치 한 줄기 나온 것도 가지고 왔지 나름 깨끗하게 건져 내서 먹은 건데 너무 더러워 보여가지고 모자이크 할게요 일주일 만에 파김치 한 0.7kg? 예, 다 조졌어요 오늘은 밥도둑 컬렉션 아, 네. 비정적인약을검에제보어요아이거좀 봐. 하안잘안잘안 그래서 자비게 들어간... 그게 외당2 0원고 재판을 수 있을 까 재판 확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럼 위험도 큰 거잖아? 현장에서 정상의 동안 가로하는 방식이라 역사어려워 근데 두 분이 둘있다 네, 끝. 네, 입니다 미친놈. 아침에 땅이 축축해가지고 수름이 됐고 못 나갔거든요. 땅이 축축하면 은 수름이가 이렇게 걸으면서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배가 진짜 색감해지는 거예요. 수름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땅이 좀 마른 뒤에 산책을 나갑니다. 네 땅이 좀 말라가지고 얼른 데리고 나갔다가 알바 출근하려고요. 일단 오늘 나의 계획은 알바하면서 네, 영상 올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도 밀렸거든요. 블로그 글도 쓰고 해보려고 하는데 어찌 <웃음> 될지 모르겠네요. 수르 수르 수르 짜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4월 2일에 주문한 건데 해외배송이어가지고 열흘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2주는 안돼서 도착했거든요 제 쇼핑몰보다 택배가 빠르네요 뭐 샀냐면 모자를 샀습니다 젠테 라는 곳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곳인데 너무 생소해가지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믿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 판단이 들어서 젠테 라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쇼핑몰 사입하는 것 때문에 핀터레스트랑 인스타를 엄청 많이 디벼봐요 핀터레스트 스는 명품 컬렉션이나 외국에서 뭐 유행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뒤벼보고 있고 동대문 도매 거래처 인스타에 이제 제품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핀터레스트에서도이 모자가 많이 보였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사파리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여름신상을 촬영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싶어가지고 네 사왔습니다. 머리가 커가지고 제일 큰 사이즈 찾는다고 좀 오래 걸렸어요. 모자치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좀무난 화이트나 블랙을 하고 싶었는데, 무난히들은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이 컬러로 샀거든요.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짜라란. 이런 사진이 하나 들어있고, 모자 딸랑 포장돼가지고,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자크미스입니다. 에버랜드 아마존 모자 같은 그런 모자를 사봤습니다. 모자에 이렇게 줄이 달려있고요. 생이라고 하나요? 모자 밑부분 꼬이 이렇게 풀려있어요. 56, 58, 60 이렇게 세 사이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6은 진짜 서양 소두 사이즈인 것 같고 58이 여자? 60이 남자? 사이즈가 그렇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제 생각. 제가 진짜 머리가 크고 머리 숱도 많아서 웬만한 모자가 잘안 맞아. 그래서 저는 60 사이즈로 구입했고요 사이즈 안 맞거나 저한테 안 어울리거나 하면은 당근 하려고요 일단 60 사이즈가 다행히 제두에는 사이즈가 맞는데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푹 눌러 쓰고 싶어서 이런 모자를 산 건데 너무 긴데요 애매하네요 약간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저한테 안 어울려서 그렇지 마음에는 들어요 잘 어울리게 쓰는 방법은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르바 베이지 제일 큰60 사이즈로 구입했습니다 자크미스 택이 달려있고 안감은 이렇게 하얗게 돼있어요이 로고가 포인트죠 저는 젠테에서 11만원대 구입했는데 제가 사고 이 제품이 품절됐어요 퇴근하고 크름이 데리고 친구 집에 술 한잔하러 갑니다 야 아, 또한번해 봐. 또해 봐. 어, 저거 고 있잖아. 엎치락 어, 뒤치락 해 봐. 엎치락 뒤치락 해 봐. 네. 이제 안하네 아, 아까 귀여웠는데. 아, 어, 무 성격이 들어오져 가지고. 야, 무슨 뭐 축제 사 같다. 축제 날 같아. 이게 평상신 거지. <웃음> 오랜만에 막이모티같은데 공모티콘 이러면 갖고 잘먹고 <웃음> 한데이건 버거가 왜생개한번는거 생각하고... <웃음> 누구 한명더 없는 줄 알았네 두 먹잖아 내가 먹잖아 누구 음, 한명더 없는 줄 알았네 미라클 버거니 까 그거는 뭐야? 릭스스 그래. 어. <웃음> 어. 그리고 내가다크리스피 <웃음> 어. 아, 너무 놀랐는데직해가지고 소감스럽게 요소를 되게잘잘 먹겠습니다 맞다 어제 장소가좀 이상하게 되는 거야 1시간 조용하고 1시간 딱 10분마다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은또 주문 들어와 밀리진 않아 내쉴 틈을 안 주는 거야 사이 자꾸 뭘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에 음, 있굉 있으면 만드는 건데 뭔가 신상을 내야 된다는 브라운이랑라벤도 했잖아 아예 진짜 <웃음> 새로운 거? 어 신발도 요새 몇개 내서 신을 찍으로것 같은데 모델을 누구 음. 쓸까 하다 이래 쓸까? 음. <웃음> 나를? 신발 모델? 발말 쓰는 거면 음. 해주겠는데 얼굴은 자신이 없네 그 써야 돼. 그 로우클래식 그쪽에 있는 거야? 음. 로우클래식 그래. 강알리도 생겼대. 로우클래식 있어? 아 로우클래식이래? 어, 어 어떡해. <웃음> 로우스이 로우 <웬스미. 웃음> 거기 쪽에다. 낫마인 나, 나, 음, 파는데. 나도 어디 그있 치즈. 아. 니어에이키드치즈 바꿨네. 치즈. 어. 니 근데 축가 땄나 응. 축가 음소도딱 짜다시지. 뭐 <웃음> 어제 자기 전에 릴스를 엄청 보면서 잡는데아 우리 그거 찍기로 했지. 하..하모니? 마이히아어었다 <웃음> 이한이 피식쇼 나왔더라. 아 진짜? 네. 이성균이랑 부부로 나오는 그회때 이한이가 이성균을 죽이고 싶어하는 힐링 로맨스? 아나그 어제 집에서 우리 그때 같이 봤잖아. 공명 나오 출발 비디오 아, 같은데서. 어어 맞아 맞아. 그런 바로 피식쇼 음. 나왔는데 이한이 영어 진짜 잘하더라. 이게 릴스 노래래? 아 진짜? 일친놈 돼가지고 지금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 노래 음. 이거 아니야? 아! 아! <웃음> 와! 맛있는데? 그래서 이 많이 먹는데 내 번호 어떻게 맞지? <웃음> 단단히 번호가 발렸버렸으니까 <팔려버렸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내가 너무 뭐 통구 <웃음>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꺾여야겠다 살을 닫고 돌아가서 그 생각 미치겠 미치겠다 내 온실감 속이 있다 <웃음> 준비가 됐어? 일단, 옷봉 치우고. 나좀연습생이수술 <웃음> 아닙니다. 이번에는 진짜 하자. 두번 연습한 거랑 챙각해 <웃음> 기억도 안 나잖아. 그때 근데 <웃음> 정보도 거의 안 주고. 이건 꿈의집이야 무슨 대통령을 안주간절한애들도많아 근데 다 이렇는데도 하고 싶은 거는 계속 나름대로 간절할 수 있지. 음. 돈을 떠나서. 술를 대답할 수 있다. 근데 쏘는 거는 힘들다. 에너지틱도 혜택이가 만들었나봐 아 진짜? 김재환아 어. 특별 게스트 이런 걸 온단 말이야 에너지틱 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깨워 근데 혜택이가 일어나서 그노를막 불러 김재환이 선배님 여유뭐 마세요 이러면서 음. 브라운 다 했다 배롤로와 배로 일로 와 배로, 배로 소름 일로 형 가자, 형 가자. 들이 가자고. 라, 그렇지. 메로, 메로 일로 와. 메로 일로 와. 메로 일로 와. 메로 일로 <목소리> 와. 메로 일로 와. 메로 로 일로 와. 메로 가자. 에이, 에이, 에이, 일로 와, 일로 와. 너네 연결하고. 하면... 기둘기둘봉또똥을싸겠지 응. 아이고, 야. 뭐야. 어. 우리 시장 사람들이 저거 할말맞냐이하대 신고해서. 점포를 냈다는 거. 점포, 그 주인이 틀렸어. 감기. 음. 계란도 괜찮고, 사과도 괜찮고. 쌀. 니 사과한다고? 응. 니 음. 네 양파야. <웃음> 난, 양파 좋아서. 난, 자다, 씨. 아, 난 자다, 안 돼서. 내가 얘를 키워야 돼? 키워야 돼. 물을 계속 줘. 졸라 키워. 비료를 만약에 이렇게 받잖아? 그러면 양분이 올라가거든? 물을 한번 줘도 이거 한 번으로 많이 클 수가 있어. 마팜하고 친구 초대 막 이렇게 하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비료 받기 고급 비료가 좋은 거대. 야, 이현, 얘도 빨리 싸워. 여기를, 저기, 달아볼래? 저기, 어? 달아볼래? 이거, 거기서 사온 거야? 언니가 사온 거 아니야? 응, 무슨 는거야 진짜? 안 맞더라고, 그래서. 헛걸 맛있다, 먹힌다. 내가 요번에 메몬즙을좀 섞어봤어. 음, 남친 맛. 맛있겠다. 음. 근데 언제 달아서, 언제 따는? 열심히 해. 야! 그럼 가! 가라고. 언니가. 엄마. 밥먹고나서 밥먹어 이게 화장도 했는데 그럼 뭐 먹었어? 가발 5발, 미치 2살 아야맣고 탁다리는 2살 같은데? 전 사실 1위개들이 진짜, 진짜, 진짜 개판이다개판이야 얘는 손 넣어서 먹잖아막 <웃음>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들고 가겠다개 가야길 <웃음> 가개집인집이거 <가는 집에서> <웃음> 게시빌한... <웃음> 그런 거 알지? 와서 <웃음> <하는> 그런 거지? 동안 같아 그려고야그 멜로아? 로미는 싫어? 롤? <웃음> 말우못 <일러. 마지막에> 가네? 말우 못해? 어우 맛 좋네. 마음 편하게 있어 너무 좋어다 마음이 불편해나 마음이 불편해지나 뭐야 뭐냐? 뭐냐? 맵지? 반짱은 모르겠는데그니리가세개네 아무도 한지 모델일까? 오케이 언니는 만명인지 모르지 반지 뭐야? 그랬던 만대? 예 나온다 주얼리예요 별로 크게 비중이 <다음> <웃음> 없어 m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 산설탕인데 뚜껑이 달려 있어가지고 리필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부으면 돼가지고 리필하기 정말 편하네요. 아 여기 안 숟가락이 있는데 안 아, 꺼내지. 저희 윗집 이사를 나와가지고 진짜 좋았거든요. 당분간은 좀 층간 소음 없겠다 했는데 윗집이 이사 나가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람에 이제 블라인드가 날리면서 창문에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창문이란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갔나봐요. 이쪽 저쪽 뭐할거 없이 그냥 다들 당분간 그 에어팟 끼고 살아야겠어요. 관리사항소에 말해서 문을 닫아달라고 해봐나. 콜라에 레몬 담았습니다. 그 얼마 나 엄마 왔어요 엄마 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마트 장 보는 중이에요 그 저녁은 충격의 김치볶음밥이에요이렇게 자신이 표적이 된 줄도 모르는 남 이런 레슨을 찾서 이어서 에이전트 전화전화